2022년 7월 고삼 어, 모의고사 10에서 13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문제에서 잔뜩 겁을 먹게 됩니다. 맞죠?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1문단 봅시다. 객체 탐지란 사람, 동물, 사물 등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 각 대상의 크기에 맞는 경계 상자를 표시하고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계 상자의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해가지고 객체 탐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문단 내려가 봅시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모델은 2단계 방식과 단일 단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비교 대조를 하겠네요. 맞죠? 그러면서 분석을 하겠죠 2단계 방식은 해가지고 첫번째 2단계 방식은 해가지고 먼저 이미지에서 탐지할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추정한 후그역그 그 영역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첫번째는 뭡니까 첫번째는 이미지에서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 영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탐지해서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거겠죠 각 과정이 별도의 인경신경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체를 판별해 내는 정확도는 높지만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어 구조가 복잡하여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 객체를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군요 자 그래서 장점 그리고 단점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단일 단계 방식은 나와있네요. 단일 단계 방식은 이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인공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로 연로가 있다 해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 대상이 단일 단계 방식이 무엇인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개념이라기보다는 어, 앞선 2단계 방식과 대조되는 점 대조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설명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열로는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 곱하기 s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 개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과정이죠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동일하게 n 개의 경계상자를 표시하면서 각각의 경계상자의 특정 개체가 존재할 확률도 예측한다 자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 맞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조금 힘든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 분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문제를 살피면 그림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슝 찾아보면 그림이 있는 곳은 여기죠 그래서 경계상자의 수를 2로 설정한 모델에 특정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출력한, 출력되는 과정을 토식하여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출력된 데이터는 3 곱하기 3입니다. 지금. 그러면 경계상자 수가 두개인데왜3 곱하기 3으로 나왔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 뭐 밑에 보니까 뭡니까? 경계상자 1, 경계상자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s 곱하기 s 개로 나눴다는 건 지금 이3 곱하기 3 그 영역으로 나눴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계상자를 두개 제시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경계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경계상자의 수가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n은 5 이하로 설정한다 이거는 단점 또는 문제점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각 경계상자의 데이터는 bx by bw bhp pc와 c로 표시되는데 bxby는 경계상자의 중심점 좌표이며 bw와 bh는 폭과 높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pc는 해당 경계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이다 자 이렇게 되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지금 몇번째 문단입니까 세번째 문단이죠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문제를 풀수첫 번째 두 번째 문단만 읽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한번 풀어 봅시다 자 객체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대상의 위치를 찾고 그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장, 작업이다 해 가지고 여기 1문단의 내용 과 바로 맞아떨어지죠 여기 보면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 그 대상에 크기에 맞는 경계상자를 표시하고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계상자 안에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말만 조금 다르고 어 위치 찾고 그리고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거 이거 맞는 얘기죠 두번째 볼까요 어, 2단계 방식은 객체를 탐지하는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탐지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단점에 해당하겠죠 2단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는데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여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도 맞겠죠 자, 세 번째 이미지 표시되는 경계 상자는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맞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경계상자 얘기 신뢰도 점수 얘기니까 답은 3 4 5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문제 잘 만든 문제입니다 좀못 만들었다면 은 아마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어, 답이 정해질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게 다 읽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량이 많을 때는 자 그리고 나서 마저 읽어보면 bx by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하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만 어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 그러면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는 점 c는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객체의 확률을 표시한 값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 수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 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시의 개수도 결정된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 수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가, 객체의 가지 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시의 개수도 결정된다. 그러면 학습된 객체의 가지 수 에 비례해서 c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이미지에 있는 대상 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s 곱하기 s 곱하기 n 가로 열고 5 더하기 m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m 가지 객체 데이터 그리고 s 는 뭐였습니까 이미지를 s 곱하기 s 개의 영역으로 나눴다 했습니다 그럼 영역 나눔 이라고 표시를 하고 n이 뭐였습니까 경계 상자의 수였죠 표시를 해두자 자 여기서 5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넘어 가볼까요 이후 경계상자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곱하여 해당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인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그럼 신뢰도 점수가 뭔데 질문할 수 있죠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특정 객체의 확률 그리고 객체가 존재할 확률 이거를 곱해야겠죠. 자 모든 경계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를 가지며 이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객체가 해당 경계상자에서 탐지된 객체가 된다.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객체가 해당 경계상자에서 탐지된 객체라는 점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A 앞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A 앞까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미지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기준이 되는 영역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거 알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었습니까 여기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 크기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상관 없다 를알수 있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을 말하며 모든 경계상자마다 존재한다 여기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경계상자는 어,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경계상자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경계상자가 표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그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럼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경계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 이때는 각 경계상자가 하나의 대상이 중복되어 표시된 것인지 서로 다른 대상이 표시된 건지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미지 속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중복해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자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중복되어서 표시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다음은 경계상자의 수를 2로 설정한 연로 모델의 특정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출력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어단 입력된 이미지는 단일 객체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러면 단일 객체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죠. S 곱하기 S 3 곱하기 3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상자의 수는 2 개입니다.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는 다섯 개나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PC는 해당 경계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 값이다. 그러면 경계상자 1, 2. 그러면 경계상자 1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경계상자는 뭡니까? 0.7입니다. 그러면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된 객체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C나가 뭡니까? 고양이니까 그리고 고양이가 이 중에서 가장 크니까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그리고 경계상자 2번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 자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신뢰도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특정 객체일 확률을 곱한다 뭐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에 그럼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은 p이죠. 그러면 0.91번 같은 경우에 0.9 곱하기 0.7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0.8 곱하기 0.9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72이고 이거는 63이네요. 맞죠? 그러면 겟, 경계상자 2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 경, 객체를 탐지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답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된 이미지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모두 18개이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먼저 이미지를 s 곱하기 s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 개를 표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모든 영역마다 동일하게 n 개의 경계상자를 표시하니까 여러분 어. 3 곱하기 3이니까 9입니다 9에 경계상자가 2개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 총몇 개입니까? 18개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1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자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5가지이다 그래서 객체 데이터 개수만큼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로 가진다 여기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가 결정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 알수 있죠 자, y 로 모델이 이미지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는 모두 180개이다 이거 굳이 해볼 필요 없지만 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아까 3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경계상자수 2개 그리고 5 플러스 객체 데이터 개수 5죠 그러면 몇입니까 18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 수식을 그대로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맞죠? 영역 개수 하나하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계 상자수 2개 그리고 객체 데이터 5 플러스에 5개 그러면 180이 나오죠 그래서 수식에 그대로 때려 넣기만 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12번의 a를 바탕으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경계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 이때는 각 경계상자가 하나의 대상이 중복되어 표시된 것인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 그래서 경계상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이를 빛 최대값 억제 라고 한다 해가지고 최대값 억제의 개념이 앞에 나와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NMS는 두 경계상자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인 IOU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자,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이랍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IOU 값은 두 경계 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며 이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두 경계 상자가 동일한 대상이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둘중 신뢰도 점수가 낮은 상자를 삭제한다. 그래서 인계값보다 크면 신뢰도 점수가 낮은 상자를 삭제한다. 1에 가깝게 나온다. 이것도 표시를 해놔야겠죠. 자, 그리고 IOU값이 설정된 인계값보다 작으면 경계상자가 서로 다른 대상이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두 경계상자 모두 그대로 둔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한 가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 어, 그러지. 모든 경계 상자들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로 가진 경계 상자를 기준으로 다른 경계 상자들을 하나씩 삭제해 나간다. 자, 이후 IoU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작아서 지워지지 않고 남겨진 경계 상자 중에 가장 신뢰도 점수를 높은 신뢰도 점수로 가진 경계 상자를 다음 기준으로 정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다른 모든 대상에 표시된 경계상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높은 어 신뢰도 점수로 가진 경계상자 하나씩만 남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정입니다 맞죠 여러분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도 보면 경계 상제에 대한 nms 스윙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2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a의 과정이 나타나 있고 이거를 보기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A의 대상이 되는 경계상자의 신뢰도 점수는 이미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겠군. 한 가지 종류의 객체를 기준으로 신뢰도 점수를 높은 순서대로 경계상자를 정렬했다는 것에 해서 A의 대상이 되는 경계상자의 신뢰도 점수는 이미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겠군. 이것은 아니죠. 신뢰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계상자를 정렬했는데 어떻게 신뢰도 점수가 이미지에 상관없이 일정하겠습니까 각기 다른 기준을 가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겠다 이 부분은 틀렸겠습니다 자 B에서 계산된 IOU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경계상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은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어,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그러면 소, 0이 나온다면 두 경계상자는 중복되는 부분이 적겠죠 그리고 3번 선택지 3번 C의 과정에서 경계상자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경계상자가 동일한 대상이 표시된 경계상자라고 판단한 것이겠군 자 C의 과정 계산된 IO 값과 설정 된 인기값을 비교하여 경계상자를 삭제하거나 남겨둔 이것은 이 부분이죠 IO 값이 어, 인계값보다 크면 경계상자가 동일한 대상이 표시된 것으로 반, 판단하고 둘중 신뢰도 좀더 낮은 상자를 삭제한다. 이것인데 지금 C의 과정에서 경계상자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경계상자가 동일한 대상을 표시한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표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자 D의 과정은 하나의 특정 대상이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겠군 자 D 뭡니까 남은 경계상자 중 최고점수의 경계상자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B와 C의 어, 과정을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어, D의 과정은 특정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가장 높은 기준으로, 최고 점수의 경계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와 C를 반복한다면 점점점 경계상자가 하나의 경계상자로 통일되겠죠. 그래서 경계상, 여러 개의 경계상자 중에서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를 통해서 그 객체를 지정하는 정확한 경계상자를 설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E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경계상자는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그려져 있겠군 나머지 종류 객체에 대해 a d a 가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은 어,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그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머지 종류의 객체라고 했잖아 나머지 종류의 객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 다른 객체여야 합니다. 맞죠? 다른 객체여야 되기 때문에 어, 5번은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어, 판단, 일치 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3번 기억, 셋 때와 같이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모여있는 경우 일부 대상을 탐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대상의 크기에 따라 해당 경계상자의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한 영역 안에 있는데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해당 경계상자의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경계상자는 뭘 뭐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겁니까 대상 학습된 대상에 대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새대가한 영역 안에 한 영역 안에 있는 것새대가막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이게 어, 경계상자에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진다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이 크기에 따라서 경계상자에 존재할 확률값은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경계상자는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 보세요. 경계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경계상자의 수는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n은 5 이하로 한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로 표시하는데 경계상자에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죠. 굳이 말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경계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가 많을 때는 한 명여간의 객체가 많을 때는 쓸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겠죠 객체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인계값보다 작아 경계상자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뭐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도 점수가 인계값보다 작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음, 내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객체를 만약에 포커싱 했다면 신뢰도 점수가 인계값보다 낮아질 리가 없겠지 자 여러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또 신뢰도 점수가 낮아진다는 말도 선택 그 질문에 없었습니다. 자 객체를 탐지할 때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에 따라 객체를 판별하기 때문에 뭐 판별하는데 그게 어 객체가 대상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객체를 탐지할 때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객체를 탐지할 때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상자의 개수가 제한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1번 설명하면서 객체상자의 수가 5 이하로 5이하로 설정한다 그래서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수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그래서 5 이하로 설정하기 때문에 경계상자 수를 5 이하로 설정하기 때문에 객체의 수가 어 작아야겠죠 자 객체를 탐지할 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알고리즘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객체를 탐지할 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다 알고리즘의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처리를 못한다? 아니죠 시간이 더 주어지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억의 이유로 기의 이후로 가장 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해설해봤는데 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긴 합니다, 맞죠?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지만 우리가 지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문제의 선택지, 문제 선택지와 지문을 비교해서 읽는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